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꽃총만큼 하옵소서 이 초리고목 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이소서 주여. a yeah. you? 무무엇하게 하옵소서. 신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